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이중모음 외와 외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왜 돼지, 돼지. 횃불, 횃불. 상쾌하다, 상쾌하다. 괴, 짝, 괴, 짝. 괴, 도, 괴도. 돼, 지, 고, 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회방꾼, 회방꾼, 웬일, 웬일 꽤 매다, 꽤 매다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본 다음에 그림과 영어를 보면 서 저를 따라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왜? 돼지고기 돼지고기. 궤도 궤도 궤짝 궤짝 돼지 돼지. 회, 방, 꾼, 회방꾼 꾀, 매, 다, 꾀매다 상, 쾌, 하, 다, 상쾌하다, 상쾌하다. 횟불, 횟불, 웬일, 웬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중모음 외와 외 단어를 공부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